파이어 아. <웃음> 맛있는데 나 아, 별로인데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카 입니다. 견과류 좋아하시나요 아, 저는 좋아요 해 아, 저는 안좋아요 해 왜요 왜 안좋아요 해그 견과류 먹으면 이에 끼는 거 알아요 어금니. 아,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음... 기본적으로 볶음 아몬드만 먹고 아니면 허니발... 허니발린? 아니... <웃음> 아, 허니버터 아몬드? 그거 먹어본 것 같아요 뭐먹은거 뭐 있어요? 진짜? 저는 와사비 맛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와사비맛 아몬드는 한번 먹어봤어요 그래서 감독님 질문했습니다! 왜 부른 건가요, 저희를? 그래서 저희가 특이한 맛의 아몬드들을 준비했습니다 <웃음> 좋아한단 말안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더 많이 준비했다고요? <목소리> <목소리> 괜히 아몬드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왜 아몬드를 자꾸 아까부터 물어보나 했어요. 근데 이거 아몬드도 이렇게 많이 왜 준비한 거야? 이렇게 종류 많은 거는 처음 봤어요. 요즘 아몬드 유행이에요 <목소리> 요즘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사가는 한국인들도 모르는 한국 특산품 1이라고 해서 준비했어요. 아, 진짜 한국인들도 모르는 특산품이다. 이게 다 한국에서 제작되는 한국에서 판매하는 건 거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다 한국말로 써져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웃음>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감독님? 이제 드시면 됩니다. 먹기 싫은 거안 먹어도 돼요? <웃음> 어, 그럴까 봐 제가 하나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다 먹어보라는 거죠? 먹기 싫은 것도 그 음, 렇구나 뭐부터 먹어볼까요? 허니버터? 허니버터? 허니 허니 그나마 <웃음> 기치많 허니버터? 네 원래 이렇게 하얀 가루가 응, 붙혀져 있는 게 맞나요? 네네 뭐 설탕 뭐 이렇게 뭐 덮인 것처럼 약간 음. 거기서 꿀맛이 나는 거야 음. 아 그냥 허니버터집 맛에 아몬드 음! 이건 그냥 허니버터 과자만 나는 그냥 그대로 그 아몬드예요 이거는 양호했습니다 그 다음 뭐먹을까 내가 좋아하는 와사비 와사비 한번 먹어볼게요 냄새는 일단 아몬드네요 Fire! 맛있잖아요, 맛있잖아요. 아 매워! 아 <목소리> 어, 저는 와사비 너무 매워요. 근데 와사비 좋아하는 여기는 지금 음. 계속 먹고 있네요. 너무 맛있어. 그다음은 망고 바나나 맛 아몬드 이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스파바바 과일 사인펜인가? 약간 그거에 노랑색 냄새 나는데? <웃음> 호두스미야 <웃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어요. 달달해요. 바나나 말린 바나나 그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망고밥밖에 안 나는데요? 나 진짜? 나 바나나만 나요 고 말린 바나나만 나는데? 바나마이 바나나는 먹당독 부당은 원래 인기 많고 외국인들도 불닭 x 는 많이 먹어보잖아요 과이바이보진 아! 사람이 새알먹기과이바이보한 번에 <목소리> 한 번에 한 번에 음, 맛있죠? 너무 <목소리> <목소리> 매워 매운 것을 없애기 위해서 뭘 먹을래? 이번에는 초코아몬드 팝코볼 음. 이걸로 입가심을 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딱 여는 순간 초코향이 엄청 많이 나는데? 좀 이상하네 이거 생긴거 찍어야될 것 같은데요? 이단 <웃음> 냄새는 크다. 큰... 초콜릿 안에 진짜 요만큼 아몬드 종류것 같아요 이건 음, 맛있는데요? 응, 이건 맛있어요 이번엔 딱이 맛 아몬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웃음> 설명할 수가 없어 나 맛있는데? 너무 안 어울리는데? 조합이 안 돼. 이거 약간 딸기 우유 맛 나요. 옥숭나나 아몬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냄새가 약간 이상해요. 그냥 그냥 무슨 봉다리 냄새인데? 어? 무슨 그양 냄새? 응. 음. 음 갖다 버렸어 음 너무 맛없는데? 난 맛있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 가루만 쪽쪽 발라서 아몬드 먹고 싶어. 그러 음, 무난하게 김만 한몬 소주나 맥주를 먹을 때. 음 김한장 먹고, 아몬드 하나 먹고 그 아빠잖아 네, 먹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김봉지처럼 생겼다 고소할 것 같은데 징그럽게 생겼어 여기 김가루 붙어있어요 보이시나요? 음. 그김 특유의 그 약간 짭짜름한 그 맛이 입에 팍 새지면서 약간 밥이랑 같이 먹는 것 같아요 일뭐 먹어볼까요? 아구르트 아구르트 근데 이거 맛 이상할 것 같아. 근데 얘들 되게 요코트에 빠져가지고 되게 행복한데 얘들이 요코르트에투어하면서요코트가 상했는 냄새인 것 같아. 음 맛있어. 어? 맛있어? 진짜? 뻥이잖아. 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거 스슈큐은거려요나도거 별로. 나 안가. 배빛콩팡 먹어볼까? 배빛콩팡 뭔가 이름만 봤을 때는 그 슈팅앤처럼 톡톡 튀어 같아. 튀긴 것도 시따 냄새도 스따 x 이게 다 입에서 터진가봐요 이거는 왠지 한꺼번에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럼 다섯 개? 다해고응 상담해줍니다 다해고 아! 너왜 이렇게 그래? 그어 어? 소리, 들, 소리 안 들리시나요? 여기 안에서 한 개씩 먹은 거 추천했대요. 안에 초콜릿이 들어있어서 너무 달아. 안에 초콜릿이 들어있을 줄은 몰랐는데 초콜릿이 들어있네요. 완전히 많이 어요 이번에는 뭐 먹어볼까요? 브린티? 브린티? 브린티. 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크롭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 음, 녹차 맛은 따로 안 나는 것 같고 음, 저는 이건 녹차 초콜릿 맛? 응. 음, 이번에는 바나나마나 뭔가바나나 향은 엄청 많이 나요. 음. 음, 저 맛있어요. 뭔가 바나나가 그 우리가 먹는 그 까먹는 바나나 맛이 안 나요 자짜 저는 맛있었습니다 얘도 그냥 바나나 맛 나는 가루 같은 거를 그냥 아몬드에 묻혀서 나는 그냥 바나나 자 마지막으로 남았죠 대망의 마지막 쿠키앤크림 썩은 건 썩은 건 아니고 뭔가 음. 아, 버섯 나오는 거 같지 않아요? 버섯 머리도? 응어 음. 음, 뭐야? 이거 화석을 넣어놨어 그니 그러니까. 음.. 겉에는 초코로 둘러싸여 있는아 마지막에 크림 맛이 난다 너무 음. 좋다 이렇게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았는데 근데 조금 저는 내돈 주고 살것 같진 않아요 달달한 내취향이거든 그래서 이때까지 골라봤는데 지금 제가 좋아하는 거는 앞에 봤을 때 바나나맛, 복숭아맛, 딸기맛, 별빛팡팡, 망고 바나나맛 초코아몬드 코코볼, 흰크림 아몬드, 허니버터 아몬드 저는 지금 딱 봐도 그냥 내가 봐도 애기 입맛 같네 초딩 입맛이에요? 식감 책상에는 별게 없는데 <웃음> 저는 어른 입맛 응. 어른이라서 하나씩 얘기 꺼내볼게요 어? 와상민 아몬드 이건 진짜 맥주랑 잘 어울려서 나는 진짜 별로였어 그린티란데 녹차 가루 뿌릴 줄 알았는데 초콜렛이라서 더좋았 같아. 오묘한 친구 어, 얘는 입맛 이건 나 저도 좋았어오묘해 오묘해요 그 시럽 사실 매운 게 최고죠 시어 저희는 국가크 인가 봐그 그쵸 자 이렇게 해봤는데 시카님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하나만 골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이렇게 두구두구두구 두구구. 두구구. 1위는 아 둘이다 와... 뭔가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괜찮더라고요 너무 맵지도 않고 아몬드가 매운맛을 잡아줘 그 다음에 또 고민되는 거 있었어요? 고민되는 건 그린티라떼 아... 그린티라떼 그래서 이제 시카님은 1위는 불닭, 2위는 그린티라떼였다고 합니다 저는... 음... 난 얘가 신기했으니까 얘를 1위로 하냐. 배빛 팡팡 안물 신기해서? 2위로는 좀 복숭아도 맛있고 딸기맛도 맛있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최악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님의 최악은 뭐였나요? 망고방 그냥 이 맛도 저 맛도 아니고 냄새를 한번 맡아보셨어요 이거 저는 아까도 그 냄새 난다 했는데 약간 과일나스 사인펜 거기서 나는 노란색 그래서 나는 그 냄새랑 똑같아요 진짜 이건 완전 탈락 내 인생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거 안 먹을대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이번에 저의 최악은 요크루트 맞아 네. 얘는 냄새부터가 요크루트가 조금 상한 것 같으면서도 입에 들어가면 조금 많이 숙성된 유산균 시큼한 향이 개인적으로 좀 너무 심한 거 같아 그리고 귀엽게 생겨가지고 좀 배신감 느끼게 만든 앤고 같아요. 딩가딘가 춤추고 있어 약올리는 거잖아 지금 나를 그러니까 되게 막 진짜 속아서 사서 먹는데 되게 막 진짜 싫어 이렇게 최악을 뽑아봤습니다. 자 시카님 우리 여기서 우리만 당할 수 음. 없죠. 나만 죽을 수 음, 나만 죽을 순 없어 같이 한번 구정통이 한번 빠져보자 빨리 갑시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자 데리고 왔습니다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오세요 어, 이거 안녕하세요. 뭘 하면 되죠?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빨리 앞에 있는 거 드셔보세요. 갑자기요? 네. 소개는 안 해요? 네. 저 안경 이런 거 끼고 왔는데? 네. <웃음> 저는 승국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진웹 디자이너. 네웹 디자이너입니다. 먹으면 돼요 그냥? 뭐부터 먹을래요? 허니버터 아무든. 저 묘기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아 그런 거 아무나 할수 있어요. 아 오늘 밥 없다. 나잘봐여러 <웃음> 제가 먹어보고 싶은 별빛 팡팡 아몬드 오! 불 냄새 나는데? 네? 이거 그거 냄새 X다 냄새 오 X다 냄새 맞아 X다 냄새 아 냄새는 X다인데 그거는 x 다 음, 이게 제일 맛있다 단거두개 네. 먹었으니까 약간 짜 보이는 걸로 가자 돌다 아몬드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약간 문방구 스타일. 그냥 아무데나 <웃음> 라면 가루 뿌린 건데요, 여러분? 어, <웃음> 라면. 아우 라면 맛 난다, 라면 맛. 다음은 저 이거 아까부터 계속 전, 전 들어올 때부터 이게 보였거든요. 뭐 아무것도 안 그냥 과자인데 어. 빽빼으로 음. 응. 음, 진짜 빼빼로 그러면 여기서 이거랑 이거랑 같이 한번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웃음> 이 먹어볼게요, 두개 한번 같이. 어때? 그저 그렇지? 아, 니데더 맛있는 것 같은데 또, 뭐? 네, 다른 아무데는 먹어볼 가치도 없죠, 지금? 그러면 이제 요구르트 맛 아몬드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디자인으로서 이런 패키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굉장히 귀엽고요 아, 이 친구는 물건이 맛있어 보이는데? 냄새를 요구르트 아! 이거 진짜 로 냄새를 요구르트인데, 맛은 아, 뭐, 발냄새네요 뭐. 네, 이거 걸을게요. 와, 여러분 김마다몬들이요. 김, 김맛아몬드. 그냥 짜기만한 거 아니야? 일단 김 냄새가 나요. 밥에 싸 먹는 그 김. 아, 어, 너거 맛있는데? 나 별론데. 그리고 와,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인다. 초코 아몬드 퍼프볼. 생긴 거는 제주도에 굴러거 다닐 거 같은 화가 감처럼 생겼죠. 아몬드 진짜 맛. 네. 음, 간식이다 진짜. 집에 놓고 먹을만한 맛저끝나고 가져갈래요 고마워 왕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줄여 뭐하는거야 아, 아몬드 먹을 때무료는 제가 이거 삽니다 여러분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 드 <웃음> 뷰할만한 상품이 없네요 네 그니까 진짜 이거는 망고 바나나로 만든 뭐가 있죠? 이상하진 않고 그냥 망고 바나나 맛이 망고 바나나 그 딸기맛 어우 크롬 x x x 냄새 맛은 그냥 아몬드 딸기시럽 뿌린 아몬 그린티 라떼 아몬드 퍼프 보여 다캐릭터들이 되게 귀엽네요 그래도 여기가 패키지 디자인이 잘한다 천지기 디자이너입니다 여러분 아. 보이시죠? 포토샵 아이콘 일러스트 아이콘 여러분 지금 아몬드를 다한 번씩 먹어봤는데 형이 봤을 때베스트3로 뽑자면 일단 베스트1은 확실히 예. 오... 너무 맛있어 베스트 2는 이제 <웃음> 예 진짜 아보세요이고두구두고 먹고 싶은 그런 맛이었구요 3등은 이제 얘 예. 얘는 너무 식감이 재밌어 이 팡팡팡 터지는 게 너무 식감이 너무 재밌고 저는 이 딸기맛 아몬드가 3등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딸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진짜 그리고 저도 1등 2등은 제가 공동 두개 1등 공중1등 진짜 진짜 맛있어요. 진짜 여러분 한 번씩. 제가 최악은 진짜 많이 뽑을 수 있거든요. 근데 두 개만 한번 뽑아볼게요. 와 이거 너무별로였어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냄새는 요구르트거든요. 근데 맛은 발냄새 맛이 나요, 진짜로. 그리고 이거는 이거 먹을 바에는저 같으면 불닭볶음서 끓여 먹겠습니다. 저는 먹자마자 결정했었어요, 이미. <웃음> 와 이거 장난 아니에요. 와 무슨 김맛 아몬드. 밥이랑 먹어야 되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간식으로 먹기에 이거 하나로만 먹기에는 너무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그뷰이나가 오늘 맛있는 거 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나올 로 했는데 그냥 부끄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자 친구도 없거든요. 꼭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왔는데 <웃음> <웃음> 형이 너무 부끄움이 많아가지고 선글라스를 만들었는데 직접 만든 거예요. 진짜로 넣어서 <웃음> <너서> 준비를 <웃음> 했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좀 마음에 흡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뷰리 선생이 맛있는 거 준다고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음. 어떻게 좀 맛이 있으셨나요? 저 일단 나가면 이제 뷰리 누나 좀 꼬집으려고요. 약간 음. 뭐라 좀 하고. 근데 이거는 확실히 진짜 와 진짜 여러분 진짜 이거는 저 나가자마자 바로 주문할 겁니다. 열 팩씩. 아 근데 맛은 있었어. 아, 네. 초코 아몬드. 아 이거 진짜 맛있고요. 근데 이게 좀 오버긴 했는데. <웃음> 저 이제 일하러 갈게요. 저 바빠가지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